먼물이 떨어졌군요 자, 결을 어떻게 하면 쫄깃쫄깃하게 쓰는가 오늘 그 점을 주단점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통신반이 와서 공부하시는 반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몇 번이고 계속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맨날 영상 보시다 보면 은 소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한 장점입니다 자꾸 볼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쓸때그 기침 소리 하나까지 흉내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몰입해 가지고 어떻게 저 내가 할땐 그렇게 안 되던 저 얘기 어떻게 선생님한테서 나오는가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영상을 볼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얘기 못 나눌 것도 없고 자, 핵이 굵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이 딱딱 진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붓이 좀덜 풀어지긴 했는데 한번 그냥 도전해 볼까요 어찌하답니다 양필이라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필이라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붓이 얼마나 서 있는가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흘린 한글을 좀 오랜만에 써봤는데 재밌네요 끝에서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끝에 힘이 맺혀 있어야 됩니다 끝에 힘이 맺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보고 예전에 이제 저 어느 원로께서 얘기하시는데 추사선생 글씨를 대충 흉내내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의 글씨는 붓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인데 붓 끝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측면에서 관찰해 보세요 직접 쓰신 글씨를 또는 채본해서붓 끝이 어떤지 획의 끝이 어떤지를 일자인데요 이것이 어... 좀 잘리고 있지는 않죠 그 동네에서 잘 쓰는 글씨를 능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좀 이제 더 넓은 공간에잘 쓰는 사람을 명필이라고 하고, 뭐 달필이라고 하고, 그 나라에서 아주 뭐 손꼽히 잘 쓰는 사람을 명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신이 들어간 듯한 막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글씨를 신필이라고 하고, 저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일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. 그냥 편안한 글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교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없는 기교가 그 뒤에 농축되어 있는 그 1필이라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1필의 경기를 짐작조차 못할 때는 그냥 기교로만 기교가 많으면 잘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교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k p o 같은 데서 보면 은 심사원들이 위 그런 얘기했죠. 기성가수 흉내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기교만 따라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기교는 여깁이나 중봉이나 삼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안 좋은 기교라는 그 기교는 그 모양에 먹부리는 거 있거든요. 어설프게 먹부리는 사람 그런 것을 지향해준다, 뜻이죠. 강, 편안한 강, 갈. 한글을 저한테 안 배우셔서 이제 이런 걸안 들으셨겠지만 이거 자는 송나라 시대는 이걸 거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어로 취 라고 하겠지만 거또 영어로는 고 우리말로는 가다 이 기억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간 에너지 기운 뜻듯한 말들이 많아요 기억 들어가 한글로 기억 들어가는 말들이 한자든 영어든 한글이든. 그게 어떤 글씨들의 본성입니다. 자, 이 심자 웅장하게 써있죠. 글씨. 또 나오네요. 깊이 들어간다. 신거 위 글자는 사모커스나 아래 글자까지 이런 자까지 크기를 맞출려 하면 웃겨집니다. 작은 자는 작게, 큰 자는 크게. 자, 두번 연속 작은 자가 나왔어요. 그럴 때는 작기는 작되, 이 속에 우먼한 힘이 들어있어서 변화가 느껴져야 됩니다. 작다고 다 똑같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이제 음 북끝을 보세요. 살아있죠. 북끝에 힘이 누설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비스켓처럼 갈고리 끝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회계 끝에서 유시유종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. 자연이나 산림이나 글씨나. 오늘의 어떤 글씨 부분에서는 기세가 아주 멋진 글씨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글씨 요 장을 잘 소화하시면 글씨가 확 점프해요 이런 자들 핵심자라고 표현하죠 핵심자 들이 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연습해 보시면은 서해의 그 본질이 잘 스며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그래요, 이런 자들이. 이렇게 가로획이 많은 자들은 가로획을 가늘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오버되지 않습니다 붓을 보시나요? 끝 자, 방금 좀 번졌죠 그럼 그 다음 자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붓의 압력과 속도를 조절해서 안 번지게 써줍니다 자, 방금 번졌지만 방금 여기서는 또 갈필이 나오게 이런 것이 이제 마띠엘의 변화라고 하죠 질감의 변화 회물회 를 앞으로 전 나간다는 뜻을 원래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글씨입니다. 매울려 열려 열자자 열려 할때왜 매울려 썼을까요? 그 어떤 해픈 여자가 아니란 뜻이죠. 싱거운 여자가 아니란 뜻이죠. 괜히 수작 걸었다가 아이고 메워라 한다는 얘기죠. 흔적할 때 적. 오늘은 회계 질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날이 되겠습니다.